그럼 내려가보자 이제 감수해보자 아, 자 갑시다 일단 상어 준비 와! 어어오오 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뭐가있어 배팔리 으으야 자 이번에 레프트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크게 됐죠 제가 굳이 얘기 안해도 오히려 장작분들이 레프트 빨리 찍어달라고 업데이트됐다고 아...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다시 새 얼간이가 모이게 됐습니다 이 네오 얼간이 와... 저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거의 1년 만이지 않나? 거의 그쯤 됐을까? 으악! 까. 빠졌어! 진짜? 와 끝내준다 우리 배 1년 만에 찾아온 배 우리 다고이 피아노 실력은 여전하고 <웃음> 좀 약간 익숙해질 이게 아니야, 때까지 이게 아니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저거 해보자고. 어. 천이.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어형옷 바뀌었네. 어 되게 이쁘게 깔롱 부렸네. 어옷 바꿀 수 있어. 어, 옷 바꿀 수 있어? 어, 어. 바꿀 어. 수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어, 기형 옷이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네. 저 뭐야? 어 진짜 이쁘. 어. 왜 혼자 트렌디하게 입었어? 초밥이 왜 있지? 만든 적도 없는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아래 상자 봐봐 여기 어 내가 네, 내가 네, 네. 꺼내서 이거 봐 어? 어와 계란 우와, 초밥 봐야 초밥 너무 야, 맛있게 생겼어 초밥이 왜 있지? <웃음> 와 이런 게 생겼어 <웃음> 어디서 했더라나? 이게 뭐야? 아 여기 여기 뭔가 좀 많이 뜯어고친 것 같은데 기존 스토리를 그니까 러 스토리가 <웃음> 있던 게좀 바뀌었나봐 여기서 보니까 무슨 놀이동산 같아. 아 이거 아 이거 노화형이 제 진짜 잘 만들어 놨어 이거. 형 어.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웃음> <웃음> 우리 아, 혹시 그런 장면 이 있었을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아나 맞아. <웃음> 어, <웃음> 어, 갑자기 기억이 싹싹 났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일단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 챕터에 이5410 코드를 입력해 가지고 좌표를 네? 찾아가는 거지. 일단 가 볼까 그러면? 그래. 일단은 음... 찍고 가면서 그래. 천천히 이제 배도 뜯어 보고 하자고. 모사4에 음, 그래 보자. 야, 야, 몇 개를 싸는 거야? 너도 오랜만이어서 좀딱 직진으로 찾았어? 3kg 하면 되네요. 냄비 바베큐? 냄비 바베큐라는 게 생겼어요 근 꽂아놨어 어디서 얻었어? 레시피? 몰라 내 주머니 있대? 어? 아 이게 조금씩 바뀌었구나 응, 응 그런가 봐 그래서 초밥도 생겼네 아, 했다고. 레시피가 좀 바뀌었네요? 아, 야채 스크는 네. 아직 그대로 있네 음식이 더 그럴싸하게 바뀌었네 와 아, 아, 신경 많이 썼다 바뀌었네요 연구 책상이 업그레이드된 거 없냐고요? 뭐가 생겼어? 재활용기 오, 아. 재활용기 뭐야 이거? 와 뭐야? 주스기 주스기는 또 주스기? 뭐야? 유리컵 야. 유리컵 고급 품의 그릇 뭐야? 어 이게? 잠깐 저기 좀 들를게. 아 작은 산 오케이. 어선 발견해서 어, 발견했어? 아. 어 뭐야? 재활용기. 아 주스가 생겼어. 오, 아 쓰레기통 아. 상위 호환이구나 여기 안 들릴 거야? 들릴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오케이, 가서 내려. 타고 나. 아 주차장이구나. 아. 어? 가서 내려! 내릴줄 몰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난 나보고 어, 내리는 줄 알고 아니야 니가 내리면 어떻게해어 <웃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내려야 되나고 <웃음> <웃음> 으우야 아 재활용기 여기다 플라스틱 좀 버려야겠다 해봐야지 재활용기에다가 그걸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거지? 너무 고마운데? 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일단 이거 놨어 재활용기 일단 놨어 어뭐 넣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뭐 로우 모테리얼? 플라스틱, 어어.. 버려진다 버려진다. 어 배터리가 플라스틱. 필요해 형, 내가 갖고 올게. 간단 배들이네즈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오오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야? 진짜 뭐, 뭐, 뭐. 한 번에 한 번에 이러는 거였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뭐지 뭐야? 왜왜왜왜 왜? 편의점 물건을 계속 넣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계속 넣고 있어. 아 오. 진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재활용되면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궁금네 부엌에다가 어, 주스 어. 착즙기 하나 더 보자. 아 착즙기 아, 맞아 맞아 맞아. 바나나 주스 기본 음식과 결합하여 엄청난 음료수를 만들어냅니다. 방을 레 어? 걸린 거 보니까 뭐디 어디, 어디 왔나 본데? 아 어? 그걸 기억해? 올라와봐, 나와봐, 다. 어디 어디 어어 어 벌써 거의 다 왔네? 뭐야 저게 저기 뭐야 뭐야 저게 크레인인가? 그거... 그런 거 같아 왠지 여기 그 잠깐 들리는 기지일 거 같아 라디오 타워처럼 아닌가? 응, 뒤에 뭐가 더 있네? 아니 뒤에 뭐가 더 있긴 하다 여기에서 뭔가 거대한 문명을 만들려다가 말았나 어? 봐아 그러네 어? 짓다 말았네 어 아파트 짓다 말았네 아파트 아, 짓다 말았어? 또 민원 들어와서 어. 민원 들어왔대 <웃음> 어두 개네? 왼쪽부터 가보자 조그마니까 오케이. 어, 아 그래.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저기 저거 있다. 그 뭐야? 짐라인 네, 어, 오른쪽 가라인이 아 오른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아나 있다. 그렇구만. 하나. 와 이거 지하에도 이렇게 있다이? 어 지하에 있어 킬?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저기그재활용기에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는데 쓰레기 큐브가 나왔거든. 응? <웃음> 진짜로 아이템 이름이 쓰레기 큐브? <웃음> 뭐야? 이거 교역소에서 화폐로 사용한데 음 돈이야? 교역. 어. 어 이거 아 진짜? 들자. 쓰레기가 돈이 된다 와 이제 남는 재료들은 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응, 다 이제 넣어야 겠다 아, 어. 어. 재활용기 여러개 필요할것 같아 이게. 아 그러네 예, 맞네, 맞네 맞네 맞네 가자 자, 그... 어? 여기 새동지구나 어, 어저 밑에 어, 뭐 어. 있어 밑에? 어, 밑에 어 밑에 맞아 맞아 밑에 엄청 깊더라 지하 어. 깊은 곳에 뭐가 지금 음. 거품이 일고있거든? 아, 아 거품이고. 오 뭐야 이거 새 집이야? 와 <웃음> 어, 대박. 새 집이 <웃음> 발판이 됐네. <웃음> 어? 어 뭐야? 어어아 꼬렛. 어아아 어, 너야 너도 오랜만에 다야와 진짜 오랜만에 나 죽어라. 따라다니면서 같이 봐야지. 진짜 어, 그냥 건축을 하다 할게. 말았네. 그래 짓다 말았네. 형들 이거 없어? 와아 <웃음> 아, 맞다 저거 놓고 왔다. 안 챙겨왔어? 생각을 안 했다. 구매한 어. 음, 것들. 향이해. 여기 뭐 가져갈 밟혀줘. 거 없나? 어, 스크랩도 없네. 왜? 이것도 쓰레기 아니야? 다 죽어가고. 그니까 이거 다 돈인데. <웃음> 내 말이. 이끌모아 <웃음> 대사인데. 여기도 반대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었군요. 음, 음 일단 위로 먼저 가봐야겠지. 음 위로 어떻게 또 올라가야 또 될까 근데 위로 가는 길 있나? 어? 한 바퀴 돌면 올라갈, 되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맘마매야. 유리창도 안 깨지냐? 어. 여기, 여기, 이거 발판이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뭐야, 얘는 어디, 어디, 어디, 어어 이리와 어왔어어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디 어디, 예전부터 잘찾어형오디어 게임 경력 열반대. 어, 이 노트 발견. <웃음> 어, 오. 오, 어, 읽어 준다. 오! 그러네. 오. 읽어 준다, 이거. 아트이트이 미란다. 아, 이렇게. 어, 이렇게 길이 나 있네.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아니, 미친, 여기를 가야 돼? 펌프맵이야? 어. 어. 아, 미친, 진짜 가봐. 어, 나 어떡해. 아, 손 떨려, 어떻게 아, 손떨어해 아, 손 떨려, 아, 아, 잘해. 아. 오케이. 어, 했다. 어, 안 떨어졌어. 굿. 파이팅 아, 너무 기억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세파 한 번에 올 리가 없지. 우리 얼간이의 힘을 보여줘. 어, 그럼. 우리도 할수 있다. 파이팅 점프, 아 점프, 바로 점프. 아, 그렇지. 오기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인가? 여기인 것 같아. 이상자. 여 여기인 것 같은데? 어. 음, 그러네. 여기다. 오. 덩치 어. 어, 있다. 오. 길이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잘나 있네. 어. 그 그러니까. 킹카. 발코라고. 아, 아씨. 어, 어, 어. <웃음> 아, <웃음> 아나 미치겠어. <웃음> 아고을붙이긴 아, 했는데. <웃음> 어, 막 간지러. 어, 참마가 막 저리저리 타고만. <웃음> 오, 야 여기는 진짜 위험한데? <웃음> 어, 나 하려지 <화려하지> 하도 돼. <웃음> 어, 잠깐. 와, 아, 여기 잘못 뛰면은 <웃음> 어, 직사다. 아군이 <웃음> <웃음> 빠졌어. 아군이 <다머니> 빠졌어? <웃음>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군이 잘 올라올 거라 믿어. 아좀 기다릴까 같이 보게. 아니야. 그래, 코레코레코레코레. 뭐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형 따라갈게. 뭐야, 유매한 놈. 둥지가 오. 있죠. 아 여기부터 이제 사다리가 있구나. 어 그러네. 아나 물을 안 챙겨왔구나. 형 물이 있어? 조금 있는데. 나, 야 나, 나, 어, 나,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어, 있다. 어나두 병이다. 두 어, 어 나도 물두 어, 병이다. 아, <웃음> 아 뭐야? 원래 우리 물두 병씩 챙겨야지. 다 왔다 왔다. 자군이 몇 층쯤 왔어? 어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금방 어, 금방 왔네. 어. 자 올라가 보자. 숨 참고 왔어. 나 먼저 가고. 오 너무 높아. 아 이런데 진짜 수리 하시는 분들 대단한거야 아 너랑 형 씻었나보네 왜 향군내가 나나 아우 내려다봐 <웃음> 어? 여기 뭐야 어, 열려 열려 열려 열려 열려 어, 어, 어, 어 이거 움직일 수 있나봐 어 <웃음> 봐. 그런가봐 이거 어, 상상도 어, 되는데? 어? 잠깐, 어, 잠깐 여 열쇠가 필요해 이거 움직이려면 열쇠를 꽂아야 된다 위에 요 위에 있든지 저기 있나보다 어, 어 그런거 음, 같다. 같다 일단 위에 부터볼까 우리? 어 그래 저 반대쪽은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타면 어, 되는거고 여기는 어, 못 돌아올거 같아서 어 위로 올라가보자 그래. 이거를 떨구는건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 음. 설마 여기 뭐있 않겠지? 어? 형 여기 굉장히 수상해보이는 어. 아이템이 있어 이 어, 뭐야? 마약 아니야 이거? <웃음> 또 시작이야? 아 뭐야 수박 하나 줘! <웃음> 수박 하나야! <웃음> <수박이야>. <웃음> 여기가 어, 수박으로 나온다고? 진짜. <웃음> 진짜. 누가 수박을 여기다가 꽁쳐놨네 어? 형 청사진. 저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전기 그릴. 와, 그릴이 아, 전기야? 노트도. <웃음> 뭐야 있어? 이거? 이제 불안펴도 돼. 어? 아 이거 안 해도 되지. 아 이제 장작 안 떼도 되잖아. 내 말이. 내또 뭐라고? <웃음> 폭풍을 만나서. 얘가 훔쳤대. <웃음> 쓰레기네. 모브를. <웃음> 둘이 잠들었을 때 새벽 대 누구 거를 새벽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에 오는 아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물건을 다 훔쳤대. 와 밑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왔고. 뭔가가 있는데 그게 우리 배였어. <웃음> 어, 맞네. <웃음> 딱 시야가 딱 그러네. 더 올라가 음. 보자. 멋있어. 어? 또 올라가? 어? 응. 어 어. 됐다. 오? 응. 어? 여기 또 좋아보이는 상자가? 오! 쌀만 한번 어, 나왔어? 다 쓰레기! 여, 여기 여기 문 있다. 이거 여는 건가? 도대체 <목소리> 같은데뭐 상호작용 안 되자. 그렇지 어. 뭐가 필요 음. 이런 것도 안 뜨고. 뭐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농...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여기... 없는 요거... 건가? 농아 형이 봤던데 가야 되는 거 같다, 느낌이. 아이나 아, 예. 그냥 타면 되는 건가 이거 그냥 타지나? 어, 장착이 돼 있구나. 응응 응. 야와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으, 웃겨 야야야 내려! 좋아요. <웃음> 한 번에는 여기로 못 오고 저 위에서밖에 내려올 수 없는 곳이니까 여기가 제일 어, 중요한 미쳤다. 장소일 거야. 한번 사사치 찾아보자고. 화장실에도 아무것도 없어. 딱 지금 덮고. 각이 보이죠? 여긴거 같아요. 어, 저기 각이야. 어, 여기인 응, 것 같아. 맞네. 어 형들 잘 찾아.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라고? 어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홀로갈수 없네. 그러네. 뭐지? 어... 지하인가? 그러면? 설마? 잠수해야 되나보다 그럼 내려가보자, 이제 잠수해보자 아자, 갑시다 그래. 일단 상어 준비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저 뭐야! 해파리! 해파리야! 어, 대박! 해파리 짱아 어? 이거 지하로 가는 거였구나! 뭐야? 얘네 가까워지니까 길을 막네? 어 길막 해파리구나 어? 아 열린다. 뭐야? 열린다 아 이게 기다리니까 열리네 길이 오, 약간 일종의 어, 패턴이 있는 것 같아. 노트 발견. 어, 왜나 못? 아, 가. 아, 아, 아, 아 나도 못해. 나안 열어주는 탭. 입구컷 입구컵 당했어. 아, 좀 기다리면 열어준다. 아, 이게 산소인가? 어. 아, 여러분 여기 산소 공급해 주는 아, 데가 어, 있어요. 아, 있어, 있어. 공기가 있어. 공기, 공기, 아, 나와, 공기. 아, 아, 아. 아. 이게 아. 산소 공급. 어, 그렇게 어, 너무 어, 가까이 어. 붙지 말아줘, 형. 고마히 고마워, 고마 이런 거문 열리나 안 열리네? 여기 안 열려. 여기 열린다. 여기 열렸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도 열린. 뭐 어떻게 열었어? 여기도 열려. 열려 열려. 열리는 데가 있나봐. 아 어디, 여, 일단 이 방부터 보자. 오, 어 아,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놀라. 아, 어 뭐야 이게 이스라엘 없는. 어 뭐야 징그러. 뭐야 죽었어? 뭐 줘? 나 코스튬 받았어. 아 너무 징그럽다. 오호나 대박. 오나 좀 진짜 개작사. 왜? 대박. 위치 좀 있네. 와 이거 뭔데? 보면 깜짝 놀란다 형 짜잔 오, 자, 외계인 같애 아, 와 <웃음> 어, 이게 진정한 간지지 어 이거 혹시 불 자동이야? 어불 자동이야 아 불빛 진정 우와, 정말? 정말? 은, 은은하지만 아, 어. 계속 날광하네 아 저기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네? 일단 방부터 먼저 보자 일단 아, 아까 오케이. 열었던 방 그래 어 이게 뭐야 이거? 아 아이템이네요 그냥. 뭔가 되게 많네요 아이템은 그냥 공격하게? 먹을게 어어 <웃음> <웃음> 뭐야 왜, 왜 방금 뭐야? 뭐지? 막 방금 지진같이 오 뭐라... 그러게 꽝꽝 그러니까, 하는데 아까도 험이 아, 슬쩍 없어서 했다. 몰랐는데 계속 막 쿵쿵 <웃음> 이러는데? 저기 저, 저 열려있는데 아 재밌는데? <웃음> 이거 뭐야? 오! 스트라이트부 음? 노트도 있어 어? 사용 아이템이네 아 어디 고쳐야 되나보다 어 오케이 뭔가 없애는 게 있었는데. 이 위쪽은 하는가? 그냥 진짜 숨 쉬는 공간인가 보죠? 아, 형숨 쉬러 왔어. 와봐. 그러니까 이게 어, 뭐냐면 어? 이거 이이 음. 이 약간 이름표 붙어 있는 이 선이 있잖아. 이게 부표인데 위로 올라가면 어. 돼. 위로 아. 올라가서 숨쉴수 어, 있는 공간나다 어? 어, 공간 어? 나와. 어? 어 아, 그러네. 여기서 숨쉬있네 아. 막혀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 여기 위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꽤 어둡다 이거 벗고 헤드라이트로 그래 이것이 이래야 발달. 제대로 아, 보이지 그지 되게 허접한 기지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이네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건축을 했었던 거잖아 근데 하다가 말았던거지 아이엠 맘맘 자다 봤고 음. 이제 위로 올라가자 하다 네. 초롱하기들아 여기로 이렇게 그제 여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저 네. 뭐야 또또 꽉꽉꽉한다 어 자꾸 흔들려 화면이 그러게 여기 밑에는 없네 있나? 아무것도 여기? 따라갈게. 여기도 아마 파밍이겠지? 요리. 여기서 딱 보니까 부품 찾아야 되겠지? 우리가 지금 어, 찾아야 어, 되는 어여기있다 스포트라이트 부품 어! 그래! 그 스포트라이트 어, 부품을 모아야 되는 것줄게아 이거... 아 이거 그 그거구나. 톱니바퀴 같은 거구나? 예전에 어 그치 그 그치 귀여워 어, 어어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난파선에서 어. 그걸 지금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것같아아 어, 여기도 하나 더 찾았어 오 나이스 아구잘 어, 찾아줘 저기 여기 나갈 아, 수 맞나? 있는 곳 아닌가? <웃음> 내가 <해본지도 웃음> 어... <깜짝이야. 웃음> 아 내가 해본 짓도 꽉차야아 그러네 <웃음> 창문 있네 다본거 같아 <웃음> 응다본거 <웃음> 어, 같아 이층 여기로 그,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진짜 아래로 G. 내려가야지 G 포트 라이트 루트는 포... 없고 우리 크레인 키도 찾아야 되는데 나물물물 물, 물 먹어야 돼아 하나 더 먹음 오케이 아니, 여, 시야가 여,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지? 음. 이제 이 밑에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아, 또 입구 코당했어 아니야, <웃음> 또 막고 있지. 아, 저희 꾸미고 나왔다고요. 들여보내 불량, 불량배들. 아형 근데 재정비할 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나 물도 없고. 내구도 다 됐어? 아, 오케이, 어, 네. 올라갑시다. 아, 나도 뭐 받을 좀 부족할 때. 어, 바로 여기 펜에, 바로 여기 베네. 어, 가자 가자. A few inches later. 통이 잔 많은 정체가 뭐야? 나 먹어 봐야지. 그거 잘못 만들면 나오는 쓰레기 아잔반는 아, 유리컵에다 남았어 이형 <웃음> 진짜, 진짜. 쓰레기 아, 생겼어 담배꽁초 있어 여기 우와? 빨대? 빨대 아니빨대 아, 빨대? 아, 담배꽁초인줄 담배 알았어 마, 개토레이다 네. 와 진짜 음? 눈꽃만큼 수분 차요 그러고보니까 전기그릴 청사진을 얻었는데 이거 등록부터 좀 하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릴 이좀 빨라지는 건가? 전기 아. 아, 아, 그릴! 지하였다. 티타늄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 생기뭐 필요하려나? 와... 어, 와... 티타늄 6개 에아하 이씨 <웃음> 너무 많이 먹잖아 어? 어? 아 왜? 아, 여러분! 그 네. 주스통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 최대치 증가하잖아 포만감이 어. 음료수도 어. 똑같아 내가 아까 방금 반반을 아 마셨잖아 마셨더니 최대치가 이야나큼 아. 올랐어 <웃음> <웃음> 물 대신에 주스기가 필요한 세상이 온 거구만 주스기도 통글 끈적이 필요하네 아못 만든다 지금 갔다 오자 그래, 그래. 얼른 갔다 오자 가자 레지 고! 고고고고고 어. 형형 이리로 쭉 밑으로 내려와봐 뭐야 밑으로 이거 밑으로 내려와 봐. 여기도 산소가 있네? 응 어.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산소 공급이 된다는 거는 뭐가 있단 얘기지 야, 산소 좀 채워 우거 어, 내려가라고 나섰구나 어 군데군데 있어 어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그렇다니까 와 상어야 어, 상어부터, 상어부터 조지사 아야 이 개샌 <웃음> 어, 말도 잘 들어 <웃음> 오케이 잡았어 됐다 잡았다 어, 어, 우리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완전 파밍은 어, 하지 말자 어, 오케이 아, 굿. 빨리 산소! 중간중간 <웃음> <웃음> <웃음> 중간 있어 너무 다행이야 가자 <웃음> 어디로 가야 되나? <웃음> 엄청 밑에도 <웃음> 있네 넓다, 건물이 부서진 진짜. 곳이 있어 이리 와봐 가볼래? 우리, 어. 아 해파리 너무 예쁘다 기 응? 어? 마더 로드 열쇠가 필요하네 어? 아, 여기 열쇠가 필요하네? 어. 아 그러네 <웃음> 어이 안에 왠지 괴물이 들어있나 보다 아 가둬놓은 건가? 그런가 어, 봐 그럴 수도 어, 있겠다 싶네 이름부터 뭔가 어이 밑에 또 있네 밑으는어 밑에 또 있네? 빵꾸난 데 있네? 어 여기 빵꾸난 데가 있어 왜? 아 바이오 쇼크 찍어놨네 완전 여기는 안 들어가지네요 근데 무슨 아, 잘... 느낌인지 알야야 어, 어, 산소 산소 산소 <웃음> 산소 <웃음> 아, <왜>? 내가 <웃음> 내가 그거 안 썼네 아가 아, 어, 어, 내가 내 어, 산소 좀가줄까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산소 어디 있어 이거 미친 이쪽이었던 같아 어디지 위로 위로 위로 어, 위로 위로 다 진짜 가다가가가 어딨어, 다고니? 나 어디로 가? 나, 나 내려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나 위에서, 나는 위로 위에 올라가야 있어, 나 있어. 가야돼 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가여기 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와와기나나나기 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아, 이 뭐야? 이거 오? 유리로 막혀있네. 아, 아 유리로 밑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밑에 더 보다. 없는 것 같아. 뭐 어, 일단 숨좀 여기 뭐 쉬어야겠다. 여기는 없고, 저 위쪽에 가야 되나봐. 아, 아까 그 나... 해파리가 막고 있던데, 아래쪽에도 뭐 있지 않았나?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혹시 이거... 아, 여기 스포트라이트 부품, 여기다 쓰는 거야. 일로 와봐. 어디? 우리 아까 그 들어갔던데, 거의깨진데 해파리가 막고 있던데. 아, 아~~ 여기~~ 아, 이것 때문에 해파리들 여기 어. 아, 스포츠라이트를 비추니까 여기에 해파리가 몰려있었는데 해파리들이 비켜졌어요 음 그래서 여길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비칠 시간 안다 다른 거예요. 쪽에서 잠겼대 문이 아이씨 그럼 다른 반대편에서 와야된다는 얘긴데 으야 어? 형 헤드라이트 어딨어? 챙겨왔구나? 어 방금 챙겼어 여, 여기 안갔어 어 가자 가자 아 이건 안 써도 갔고. 되겠다 그러면 오 헤드라이트 있는 게 되게 좋네 예전처럼 한 명씩 어? 쓰자 지면 좋아, 우리 좋아. 왔던데? 아닌가? 어 여기도 그냥 <웃음> 지구나 어? 뭐지? 일단 위로 상승? 여기가 좀큰거 여기, 같다? 여기. 아 손실은... 여기 뭐가 있네요? 어? 노트가 있네? 어 예, 여여여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어? 뭐야? 이거 함정이잖아 어, 뭐어 그러네 어 누군가 여기 다 함정이야 해. 어? 밟으면 데미지 입나본데? 그런가 보다 어. 내가 살짝 밟아볼게 아아아아아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이 개아파 이거 화상풍 조심해 이거 <웃음> 피해서 일로 가라는 건가 혹시? 아니 이게 불빛이 내 머리 앞에 있으니까 더안 보여. 이거 꺼져봐 이거. 아찔. 아, 이게 그... 계속. 아, 또... 아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야.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어, 아, 으하하하, 아, 함정 있어, 함정 한정 있어. 어, 지금 달려야 아. 돼 지금. 아, 내 대가리 빵꾸났음. 아. 아 선을 안 밟으면 되네. 바닥에 아. 선이 있네. 그 아. 대가리에 빵꾸났음이래. 어떻게 말을 하고 있? 어? 여기도 함정인것 같아. 바닥을 조심해서 연습합시다 어 잠깐만 이거 나도 나도 이거 껴야겠어 잘안 보여가지고 한명으로 아 그래 그래 야야야야야 써.. 써놓고 도맡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바보 아 어, 이것도 딱 오. 봐도 감정 야~~ 톱니봐 야소우야어 죽겠네 어 여기 여기 밧줄 보여 밧줄 아 오케 오케 점프, 점프 오케 점프 두번 점프 두번 해야 아, 돼요 점프 두번어두 번이라고? 오케 오케 어 여기로 올라가야 되네 아 아파 아 어. 점프. 됐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웃음> 불평 시작했다. <웃음> 아뭐 이거 어떻게 넘어가? 바로 앞에 함정 있는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 파이팅.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아, 다들 잘해요. 아또 있어. 아, 아, 아, 아. 아, 또 있어. 아, 내려가고 막 다른 여기로 내려가 보자. 내려가도 되는 하! 거겠지? 그런 거 같아. 음. 오, 오, 오, 오, 여기 뭐가 있니? 어! 마동우드 열쇠. 아, 예. 아까 여기구나. 거기네? 음. 나 순간 오. 총인 줄 알았어. 열쇠 개커. 오, 저기 청사진, 여기 청사진 하나 있다. 고급 헤드라이트래. 그 패드라이트. 우와! 미쳤다. 어? 미쳤어 고금 물갈퀴도 있나 그러면? 뭔가 약간 이이 어, 이 장소가 굉장히 어둡잖아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되게 절실한데 어, 어, 어. 여기에 딱 업그레이드 물품이 나오니까 쾌감이 쩌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설계를 잘했다니까 마더로드 보러 가야겠네 어? 응. 어, 어. 여기 벽화 어, 있다 그림이다. 뭐야 이게? 오, 오, 우와. 물이 있는데 저기 보물상자 있다는 소린가 보다 뭐 어떡하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대충 그렸는데요? 이게 아, 어쩔티비? <웃음> 아~~ 어딘지 알겠어 지금 건물, 맨 위쪽에 두개 있고, 크레인 하나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음. 오른쪽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던, 집 라인으로밖에 갈수 없었던 그 건물 바로 아래쪽. 서로 음. 마주보고 있는 그 면에 뭐가 있나 봐. 그 저것도, 상자도 있나 봐, 저 밑에. 보니까 건물을 두개 있는 통로가두 개네. 이 그림을 보니까. 음, 맞네, 맞네. 어, 와, 아, 두 개였어, 알아. 맞아. 맞아, 두 개였어. 어. 오케이 알겠어. 밑에도 하나 더 있어. 오야 이 미친. 함정으로 뛰어드세요야? <웃음> 아 여기 또 함정이네. 아아 아. 아니 뭐안 보고 <웃음> 뛰어내린 거였어? <웃음> <웃음> 함정인지 몰랐어. 내려와자. 오 아, 제자리로 아, 돌아왔네. 여기구나. 여기다. 여기다. 이공참잘만들어놨다맘 마마매야. 위에 바로 여기 아니야? 아, 아 그런가? 어 그러네. 그러네. 아 여기 여기가 아까 음, 우리 있다는 표시였나봐. 아 그런 거. 마더로드인가 그거 가면 될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마더로드 가자. 그림에 있었던데도 여기 여기. 음. 여기 아닌데? 위에 위에, 위에. 여기, 위 여기 여기다. 야? 해파리 해파리 여기요 아, 여기. 여기 그래? 여기. 아 여기. 여기야. 아, 여기야. <웃음> 딱 봐도 여기라고 되게 맑게 어, 밝혀놨는데. <웃음> 맞아. 우리 너무 어마대를. <웃음> <웃음> 형이 열어줘. 어형형 열어. 네 개. 음. 오, 오 뭐야 시. 아무것도 없네.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여기로. 고급 청소기가 그렇죠. 있어. 저 중국 청소기? 뭐야? 아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장식이야.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어, 또 여기도 없어요. 여기 또 G라고 표시기 되어 있네. 아, 저거 하기. 이거 산소 슬슬 나와야 되는데. 어, 저건네 컷. 컷. 아, 이제 밝으니까 헤드라이트 빼. 전기 아깝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맞아. 맞다. 요 여기는 없나? 죽고. 없네요 완전 꼬꼬미 뒤지고 있어 우리 거의 어, 핥아보면서 다녀 어, 뭐뭐 놓칠까봐 어, 아기 어, 아기 어? 아나칼 뿌개졌다 땡키만 엄청 귀찮아 어? 얘 보이면 열심히 잡아야겠다 덩굴 끈적이도 주네 아 진짜? 어아 음, 아, 여기 왔다아 산소 여기 여기 밖에 없어 어형 진동이 더 아, 심해진 아. 느낌인데? 걔가 있는 보스전 같은 거 있나 혹시? 에이 설마 일단 물 먹어놔 <웃음> 바다에서뭐개 맛있게 먹는 소리 나. 어유 진짜. 이름도 마도로드라. <웃음> 보스 느낌이다. 와! 어! 좋아! 와! 와, 사오. 아, 뭐야? 또 소환. <웃음>